얘네가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기가 호환이 되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넘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요런 요러... 이렇게 가. 이렇게 가는데 지금 자, 여기에서 8만 원에 샀든 4만 원에 샀든 이게 뭔뭔 뭔 상관이냐. 아, 이거는 네피셜인데요.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은 4만원 선이고 이더리움은 뭐 2,300만원 선인데 투자에 뭐 참고는 하시되 어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자 이더리움이 어 7월 달에 어 7월 달에 EIP 1599라는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하드퍼크인데 어 지금 뭐 디파이 쪽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더리움 수수료가 미쳤습니다. 전송하고 나서 수수료 받는 게 거의 한 십만 원에. 그래서 십만 원 이더리움 보내가지고 뭐 디파이 어디 이자농사 받는다라고 하면은요, 십만 예, 원 받고 이자 이자농사에 십만 원 받고 수수료 십만 원 내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더리움 어, 네트워크가 상당히 과부하가 되어 있고요. <웃음> 워낙에 디파이가 지금은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은 채굴자들이 약간 갑질을 하고 있어요. 수수료를 워낙 높여도, 예, 워낙에 지금 계속 so, 예, 수요가 많아지니까 미친거죠 예, 미친겁니다 수수료가 지금 10만원 이에요 자 그래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디파이 생태계가 이탈을 하게 됐습니다 이더리움에서 지금 BSC라고 하는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있죠 BSC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이라고 하는 어, 또 다른 디파이 생태계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이게 BNB입니다 BNB 자 BNB가 많이 올랐죠 최근에 한 지금 얼마지 400불인가 Bnb가 왜 그렇게 올랐는지 여러분들 어, 아셔야 되는데 Bnb가 지금 6 0 0불이 아, 미쳤네요 600불입니다 600불. 네, 600불 제가 한 70불인가 60불인가 이때 막아 Bnb 진짜 잘 간다 네, 10불 때살걸막 이러다가 지금 600불까지 왔어요 600불 왜 저게 600불까지 갔는지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 이더리움 때문에 갔다는 소, 요 썰이 가장 어, 유력하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에서 네트워크가 너무 과부하 걸리고 이게 막 속도도 느리고 하다 보니까 바이낸스에서 머리를 잘쓴 거죠 야 우리 BSC라고 하는 어, 디파이 생태계 만들었어 어. 여기에서 우 니네 디파이 했던 거 그대로 올리면 돼 여기 수수료가 0.0007인가? 뭐 바이낸스 BNB니까 엄청 쌉니다 엄청 쌉니요 진짜 쌉니다 거의 없, 없다시피 한 거예요 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수수료 그래서 이쪽 BSC 쪽으로 디파이 생태계가 확 컸어요. 어.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은 자, 이래서 지금 이더리움 뭐 비탈릭 부테린도 그렇고 이더리움 생태계 쪽에서 어, 요에 대한 이제 그 위기 식을 느끼고 하나의 방안을 만든 게 이제 EIP 1599라는 거. 첫 번째. 어. 수수료가 수수료가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수수료가 지금 대략적으로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구조상 어, 수수료가 기본적으로 너무 비싸 근데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과부하 걸릴 때가 있고 그냥 널널할 때가 있는데 지금 무조건 과부하 걸릴 때로 책정이 돼 있다 이거를 개인이 알아서 이더리움 뭐 전송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더리움 을 어, 수수료를 자기가 알아서 책정을 해야 돼 그래서 비싸게 많이 걸면 빨리 돼 근데 적게 걸면 안가 그렇기 때문에 7월에 달 나오는 하드포크에서는 어, 네트워크 그 지금 상황을 고려해서 기본 수수료를 기본 책정을 안 했죠. 기본 수수료를 지금 책정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네트워크 상황에 맞춘 수수료를 기본적으로 책정을 해주고 거기서 플러스 뭐 추가할 사람은 추가해라. 이런 뭐식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트워크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수수료를 적용을 해주겠다. 이거 첫 번째. 이거는 유저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수수료, 수수료 기본 기본 기본 요금제. 채굴자들 채굴자들에 대한 수수료 보상이지 않 나갑니다. 안 나가요. 원래는 이 이더리움을 전송할 때 채굴자들이 수수료를 받잖아요 블록 생성에 대한 보상으로 근데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수수료에 대한 갑질을 하다 보니까 어 이더리움 재단에서 되게 좀 약간 진짜 되게 혁신적인 혁신적이라고 해야 되나 맞나 어 되게 극단적인 어 방안을 내놨습니다 자 수수료들, 수수료는 어 채굴자들한테 안가 채굴자들한테 안가고 재단이 소유한다. 재단한테 돌릴 거야. 왜냐면 니들 그동안 너무 풍리를 취했기 때문에 재단 돌리고 이 수수료는 소각할 거야. 그래서 제가 이더리움은 계속 보고 있는 이유는 어뭐 솔직히 뭐 이거는 그렇다 쳐. 네, 근데 이거 이더리움 수수료로 쓰이는 게 채굴자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재단 쪽으로 가서 소각됩니다. 이더리움 지금 수수료가 얼마나 많이 나와. 이거 다 소각한다고. 네. 그리고 블록 사이즈 업데이트. 세 번째, 블록 사이즈 자, 블록 사이즈가 업데이트 된다는 건뭔 소리냐면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막그 하나의 블록이 만들어질 때 만들어진 이그 거래 데이터를 여기 하나 넣고 또다시 다음 블록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블록 사이즈가 만약에 1이라고 치면 은 어, 한 10분 동안 만들어진 거 하나 놓고 그 다음 10분 동안 하나 만들어지고 지금 블록 사이즈가 20초 정도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은 블록이 만들어진 개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만들어진 속도가 빨라진다 근데 블록 사이즈를 늘리게 되면 은자 블록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보여 다섯 개 만들어질 블록을 하나로 합쳐버리는 거야 그럼 블록 생성 자체가 이더리움 채굴 과정이니까 이더리움이 만들어지는 채굴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거예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7월달 전후로 해서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는 지금은 업비트가 7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 거. 근데 이거를 왜 이더리움 클래식 때 얘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자, 채굴자들한테 이제 수수료 보상이 획 이제 완전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블록 생성 개수도 엄청 늦어지니까. 그래서 얘네가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기가 호환이 되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넘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그래서 이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가격이 뭐7만0천원 선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게 진짜로 현실이 된다. 라고 하면은 뭐.. 네. 차트 이렇게 놓고 봐야죠 차트 이렇게 놓고 봐야 됩니다 네. 솔직히 이렇게 막 이렇게 가 이렇게 가는데 지금 씨. 여기에서 8만원에 샀든 4만원에 샀든 이게 뭔뭔 뭔 상관이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일봉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지금 아직까지 2평 안 깼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김치코인이 아닌 이상 뭐 괜찮게 가고 있는 것 같, 같습니다 뭐, 12시간 뭐, 2평 위로도 올라왔고요 그래서 뭐,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쁘지 그래. 네, 않은 것 같은데, 네, 예상을 해봤습니다.